니가 뭐야? 음. 초콜릿이라는 드라마의 OST를 녹음하러 왔는데요. 저랑 원유형, 디노, 슈아형, 순간이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오늘 순간이는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개인 스케줄이 그래서 내일 녹음을 하고 오늘 저희 네 명에서 녹음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OST. Baby is you. 네! 따뜻하게 나를 감싸오네 기분 좋은 공기 내 코끝을 스치네 <끝> <끝> Baby it's you 바로 맘에 엉기가 되어준 너 따뜻하게 작곡가님 혹시 정말 죄송한데 걸스 부분 혹시 한번 해봐도 될까요? 네 네, 한, 네. 따뜻 따뜻하게 <웃음> 이제야 알것 같아. 너를 만나고 나서야 깨자라. 이제야 알것 같아. 이제야 알것 같아. 이제야 알것 같아. 같아. 같아.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. 너를 만나고 나서야 깨자라. 부드럽게 <웃음> 부드럽게 녹아내려 every day 네, 감사합니다. 고생사니다 지나가는 니다 네, 네, 가보널닮 네, 구름과 널 닮은 바람도 느껴 네, 네, 네, 니가보니가 보여 어, 하고 또 어디였죠 새로 와자 어예넷넷 점점 yeah. 더 네. 커지는 네. 마음 향기롭게 퍼지는 이밤어 다시하겠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마음 향기롭게 퍼지는 이밤 swear thing Everything. 네, 네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네가스모래 주운 숨 맡는 기억들 내 하나가 너무나 달콤해. 아. 네, 네, 네, 천천히 하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 아 조금, 조금, 다르게 금 아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고 조금, 해금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 You You! i 조금, 조금, 조금, 조금, 조 아네 살짝 살짝 줄이겠습니다 네 You! You! i s You! 네고생했습니다 드라마 초콜릿 OST를 네 녹음을 하러 왔는데요 사실 어제 멤버들이 잘 끝냈고 오늘 제가 하는데 I'm n o 부담감 i n g to 있습니다. l e 니 o 멤버들 t 들어보니까 잘했 i 데여기 n t i k n o w o t o e t t e e t e t t m e o a 이무 맛있는 빵들을 준비해 주셔가 지금 참아야 되죠 <웃음> <웃음> 네 잘.. 네네제 음, 맞춰서 좀.. 네 알겠습니다 네 <웃음> <웃음> 어. Oh, 나다 s w e e t e 네쇠 네, 알겠습니다 네, 알겠습니다 Sweet s w e e t Oh, 나와 너 대출 다 sweetest day. Yeah, yeah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났구만.